안녕하세요. 오늘도 불꽃 다이어트 구중물 인사드립니다. 편집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브 넣는 영상을 슬로우 모션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임팩트 위치와 첫번째 바운드 위치를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은 서브는 바운드 위치가 탁구대 중간쯤이고, 롬 서브 같은 경우는 바운드 위치가 본인과 가까운 위치에 맞아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법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는 강하게 끊어서 임팩트 주는 방법과 두 번째, 볼을 최대한 라켓에 오래 머물게 해서 회전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 설명은 생략하고 첫 번째 방법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초보자들은 임팩트를 강하게 주지 못하기 때문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명치 부위 쪽을 때리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타격은 좀 있겠지만 결과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연습방법으로 임팩트가 좋아졌다면 점점 손목 사용을 늘려가면서 본인 몸 타격하는 것을 줄여가세요. 서부의 핵심은 임팩트와 첫번째 바운드 위치입니다. 연습밖에 없습니다. 본인만의 좋은 서부 개발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